그렇지만 누가 봐도 얼굴을 부었는데 코는 아주 두 배가 됐어요.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원장님, 가하고난 다음 날 필러 맞은 코가 띵띵 붓고 번지러운데 괜찮은 건가요? 술 마시면 다 붓습니다. 얼굴 다 부었는데. 필러 맞은 곳이 좀더 붙겠죠 사실 그 밑에 부분에 필러가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게 그런 술 마시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키가 돼서 그때가 그때가 전환점이 돼서 그때부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내 몸이 안 좋았을 때그 필러 있는 곳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먹고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얼굴 전체가 부었는데 코가 좀더 부었다 그 정도까지는 처음은 괜찮고 그 다음에 가라앉을 때 그냥 가라앉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얼굴은 부었는데 코는 아주 두배가 됐어요 그러면 은 이제 문제 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만일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면 녹이는 주사로 확실하게 빨리 녹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